you <laughs> 欸 h e 我了 요 국밥 요리랑 쌀, 쌀밥. 그렇 근데 아이거 어, 쫄깃쫄깃하고 이거, 이거는 곱창 이거는 케일 같은 거 같은데? 먹어볼게 음, 아까 국물에 데친 배친... 먹어봐야지 음, 쫄깃쫄깃한 거 소스 마셔보겠습니다 음, 커피처럼 싹싸름한 싹싸름한 맛이 나네 이건 뭐야 아, 돼지갈비 돼지갈비 를 그럼 를좀 시큼한거야? 돼지갈비튀김 음. 가더 그래. 맛있는지 대결하자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와 부들부들하다 음, 음, 이거는 음. 고추가 있네요. 이거는 엄마, 어떡해 어우 매워. 어? 우 어? 어? 어? 워 매워 고 여기는 마늘이 어? 어? 어? 어? 어? 이 어? 어? 어? 어? 국물 맛을 봐야겠지 이 마늘 어? 떻게 비교해야 되나 내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음 국물 음, 맛 어떤 국물 맛? 맛있어 네? 응 음, 싹싸름하고 이것도 굳이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하려면 우리나라에 없는 야채 같은데? 생이건 무거지는 비한데이 야채를 남은 거, 시든 거를 가지고 이렇게 으음 갖춰놓은 거 이게 음. 뭐? 음. 음. 너무 배고파가지고 음. 미안해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음. 음. 맛있어? 이상한데 맛있어 근데 <웃음> 국산 맞아 돼지? 응 음. 음. 이게 아까 그 사람들이 준건데 진짜 신기한게 뭐냐면 이게 진짜 꽃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게 진짜 꽃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줄기 하얀 거, 까다이 같은 거, 이게 꽃잎이야. 그치? 말도 안 돼. <웃음> 역시, 자이언. 음, 밀크티. 케붓 밀크티. 근데 밥을 버블, 버블이 들어있는 거. 네. 그러면엄마어먹어요엄마먹어먹어는거같먹살어요어서먹어는먹어어먹어